자, 새로운 미니보스. 이 미니 녀석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? 우산! 우산 가져와! <웃음> 우산 써본 적이 없는데? 일단 써보자고. 어, 잠깐만! 자, 자. 아하하하! 지라우. 장세백적 지라우? 너무 좁, 좁은거 아니야 <S> <S> <S> <웃음> 미쳤네, 아하하아 쨍, 울버링이야? 아담한 팀은 치트 아닙니까? 치트 817이랑 같이네 미친 스킬 포인트 써야 되고, 무너진 배후 돌기, 닌자 체술이죠. 제가 지금 속독쇠를 쓰고 있죠 오르는 잉어 가자 잉어다 난 이제 한 마리 잉어가 되는 것이야 일문자로 하.. 아, 돈 카타시로도 사 <웃음> 어차피 죽을 거거든 <웃음> 아이 잠깐만 이게 아니고! 아잠깐만... 이거... q 가 q 가 닌자도구 사용하는거야 개코야... 아 이거 체간 올라가네? 아니 <웃음> 미치.. 진짜 <미치. 웃음> 아! <웃음> 어떻게 잡는지는 딱 알겠다 어.. 어차피 체간 올려서 잡는 거니까 이거 바로 나오네 AGP와 체금야 <웃음> 그러면은 어.. 저 녀석을 잡는데 말이죠 폭죽을 써보자 아, 포크 폭죽을 쁘게이쁘잖아쁘죽을 써보는 거야 좋은 생각 아이것도이꿔야 된다 키 설정 가가지고 후전후전오케이 물쏙 어, 쓰고. 어너 기다려.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. <웃음> 타이밍이 어렵네 어 잠깐만! 아 점프했어야지 <웃음> 제발 <웃음> 제발 개꺼야 제발 닌자 그걸 딱 바로 쏜다고 아이템이 바로 적용이 되는게 아니야 저기한테 발동이 돼야지 그 다음에 사용후에 발동이 돼야 저이게 적용이 되는거예요네 까먹지말고 아, 이거뭐한번 망하면 그냥 음, 꼼수다 이 새끼야. 꼼수 이 새끼야. <웃음> 꼼수 이 새끼야. <웃음> 어. 아, 기한 맞아? 점프해야지. <웃음> 안다 아! 제발 기왕 꼼수 쓸거면 제대로 좀 하자 어 아, 누군가 또 괴로워하고 있군 <웃음> 자, 맞아라. 아, 젠장. 찬님 이마. <웃음> 아, 뭐하냐? 너무 <웃음> 너무 많이 죽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? 아이야 참네 세잉! 어 아이씨 아저 몇대 때린지 기억을 못하겠다 왼쪽 오른쪽 왼빼 한번 오른뼈 왼빼 한번 오른뼈 하나다가 한 박자 쉬고 그때 패링 타이밍을 놓치게 한단 말이죠 이 새끼가. 아. 뭐고요. 아. 이 새끼야, 홈수. <웃음> 아유, 좁아가지고, 이거. 면 그냥 계속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 정신이 없네. 어 진짜 짜증 나는데 이거.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체간 깎아서 무조건 죽이라는 거네 저거. 안 되겠다 이거는 지금 패링하는데 내가 너무 약하니까. 이 체간 데미지를 경어 이거는 먹고 해야겠다. 강관의 사탕을 먹고 해야겠어. 수이 새끼야. 오. 홈수 새끼야. 꼼. 아. 에 <웃음>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네 얘. 아, 아니, 저... 아, 말을 말자. 제 타이밍에 패링, 패링, 패링, 패링, 패링, 패링, 패링 이렇게 해야 되는데,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. 지금 내 실력으로... 패링한 거 같지가 않아 이거. 1,2,3,4 1리이2 3 4 이리, 이렇게 하는 건가? 아저좀 자세히 봐봐라 아, 리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이리, 이 제대로 했는데 이래 아하 내가 먹었다 이거 이건 뭐 잡는 보람이 없는 그런 보스다 하기가 싫어진다 얘는 그냥 어려워서가 그린니고그 있잖아 푸름 소프트웨어의그 독특한 그 뭐라고 해야되지? 부득이한 그런 장소에 좁은 장소에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 잡기는 분명 쉬운 녀석인데 일부러 놀리듯이 야!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지? 다 알려줬지? 그치만 넌 얘를 못 잡을거야 왜냐면은 금방금방 이렇게 해오거든 이건 다니손 네 탓이야 <웃음> 이런거 같아 아아... 거 내가 공격을 먼저 하면 안돼요 개코니 한번더 먹고 아하 오 <목소리> 봐봐! 체간이 여기서 반 이상이 저렇게 되는데 이게 아... 이걸 여태 못 잡았다는 게난 진짜 아... 게임하기 싫어졌다 진짜 어려운 보수가 아니거든 막말로 붉은색을 띠는 팔손이 나무의 잎으로 만든 큰 무채, 닌자 의세의장착 하면 닌자 의수 도구가 된다. 어? 아, 이걸로 선봉사 가는 거구나. 모두 쇼컷이야 어.. 잠깐만 저기.. 뭔가 구멍이 뚫려있던데? 뭐하는데지?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.. 뭐 아이템 이지 그렇지.. 그리고 이쪽에? 뭔가 통로가 있어요? <웃음> 뭐지? 뭔가 굉장한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인가? 있는데 지금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! 만망 <웃음> 가야지, 여기랑 저기랑 어 아이템도 있고. 여기가 저기고 안돼 <웃음> <웃음> 잠깐만 내 녹화를 끊었나? <웃음> 이것도 그냥 여기서 계속해. <웃음> 아, 진짜 짜증나네, 이거. 기억도 안 나고, 이거. 어디서 끊었고, 어디서 다시 녹화있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, 보스 잡는 것도 거지 같고, 진짜. 어려운 게 아니고, 내 손이 문제라는 것에. 아! 뱀새끼야~ <웃음> <웃음> 내 돈, 내 스킬 포인트~ <웃음> 저 녀석이 저거 담당이구만! 얘 돼요. <웃음> 뭔가 잘못했는데 이거? 요 <웃음> 어떻게 하는 거야, 여기? <웃음> 그냥 먹혀버리는데? 아이 절로 좀 가봐 일로 못 가는 건가? 챙챙챙챙챙챙챙챙챙. 쨍쨍쨍쨍. 와이 이 소리 한번 잘 들어보이십시오. 잠깐. 아잘 되는데? <웃음> 그날을 피워도 안 됐던 거야, 대체 <웃음> 행방불명 잠깐만, 이거 쓰면 이거 되는 거 아니야, 지금? 응? 뭐야 어? 아닌데? 또미재민미 미게... <웃음> 도구인데? 안통팽이 미지... 뭐지? 뭐 있어야 저거 되는거지? 아직도 저 없는게 이렇게 많다니 잠깐만요 요거 했으니까 이제 이거 쓰면은 선봉사로 가겠지? 쏘서 뱀한테 쓰라는 건가? 일단 가보죠. 쪽두개 미니 보스가 둘 정도 더 남았고 싸움의 기억이 메인 보스잖아요. 뱀이 저기 있단 말이야. 아저다리를못 가고 못 가게 만들어서 일로 다시 가야 되는 건가 그럼? 아이씨, 데미지 시야 돌리기 이건 또 준단 말이야? 뱀이 저기있다 뭐가 되려나? 뭐가 절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저쪽엔 길이 없으니까 일단 가볼까? 어, 여기 숨는 데가 있네 아 <웃음> <웃음> 숨는 데가 있네 하고 죽었어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이거 오리와 눈먼 숲에 프로한테서 도망치는 그거 같구만 뭐 보이는 거 아니야? 어떻게 오는거였다니 아 바보같은 개고 고작 저 대가리만큼 뱀에게 놀아나다니 넌도마뱀이 수치야 <웃음> 자네 도마뱀이 될 자격이 없어 금강고철 그렇군 제 어렸을 적에는 뱀을 그렇게 키워보고 싶었는데 누구세요? Japanese 원숭이가 저렇게 있네 원숭이가 날, 날 봤어 아야야 뭐지? 오 점프력 봐라? 저 원숭이 새끼가 총 쏘고 있어 저 unbelievable 오라라 시야돌리기 포공 때 필요한 아이템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구만 엣 들켜버렸어 어일 1문섬 공포 지우기 아 설마 원숭이 사자 원숭이 사자 원숭이? 오 저.. 원숭이 떼거리봐 저거 미쳤어 와 여긴 맵이 이렇게 생겼네? 신기해라 카타시로 아니야? 다음 보스 뭔지 알것 같다. 딱 봐도 알것 같죠? 원숭이 새끼들이 미쳤어, 미쳤어. 그냥 어, 아주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아, 참나 쏙쏙 새벽이 아니지. 이 아이템 하나 먹자고 지금. 뭔 개난리를 치는 거야? 이거 어, 쏙톡새, 쏙톡새... 진짜 쏙톡새 얘기했더니 쏙톡새 나타났어. <웃음> 어니 쏙톡새 얘기했더니 쏙톡새가 나타나냐고? 참, 이거 써본다는 게 음. 여기다 쓴게 아닌가 보... 잠깐만, 잠깐만... 나 피없어, 피없어, 피없어! 아유 <웃음> 진짜... 아. 하지 말라 그 이제 쟤네 저기, 뭐, 뭐 해서 뭐 하는 곳이요, 저기서? <웃음> 뭐 하는데? <웃음> 폭죽 쓰고 도망가? 올라갈 수가 있잖아? 엄마 새끼들 미친 듯이 막 오는 거 아니야? <웃음> 무시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? <웃음> <웃음> 아이템. 고철. <고쳐. 웃음> 아 이러지 마 얘들아. <웃음> 얘네 뭣도 안 되네. 경험치도 안 되는 녀석들이지. 뭐 들어가야 돼? 이거 저쪽이가 어세이브세이브 자, 아이템 좀 먹고 가죠. 아, 데미지 버었어 혼을 부른... 또오디다 사용하는거였지? 떴다 떴다 사자원성이 떴다 끊고 가죠